제가 어 일단 1, 2, 3라운드까지는 많이 균등하게 클랜을간것 같으니, 혹시 우리 클랜이 발 보고 싶다 이러시면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보러 갈게요. 자, 그리고 2번 판도 나무가 그래도 많이 없죠? 그쵸? 근데 나무가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서 3인칭으로 좀 잡으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좀 내리시고 왼쪽에 드보르메스토에는 지금 2열 3팀이 가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도 아래쪽에 많이 가시네요 클랜이 자 그러나 쪽 떨어지고 있는 클랜이고 지금 1위한 클랜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미클랜 그리고 GL클랜 그리고 리얼 팀이었죠? 어, 리얼 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비켄디도꽤 넓은 편이어서, 어, 균등하게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좀큰 맵에서 좀 보죠, 여러분들 오늘. 자, 그래도 아래쪽에 겹치는 걸 봐야겠죠? 음. 자자기장이 이렇게 잡히고 제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렇게 잡히는 데를 일단 봐요 어, 겹친 부분들 자 지금 IK님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지금 조금 비행기 동선 조금 위험하게 떨어졌습니다 크게 이렇게 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지금 다이팀과 XII 지금 1팀이 같이 붙어있죠 AK님은 쭉 돌아서 아래쪽에 파밍해야 될것 같고 아마 내리지 않았다는 라 거를 알고 있으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위쪽에 자 파도, 그설사산 피자보이 자 이번 라운드 중요합니다 이번 라운드에 1등을 했던 지금 감클랜, GL클랜, 리얼클랜이 한 번씩만 1등을 하면 지금 순위가 1위의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팀의 행보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교적 지금 안쪽에 있는 클랜들은 어, 헝그리 1팀도 그렇고 좀 무난하게 파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왼쪽에 클랜들이 그렇게 안쪽까지 많이 안 들어와서 지금 자리는 헝그리 1팀이 가장 유리한 자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감 3팀 역시 지금 다이노랜드에 들어와서 음.. 자리가 괜찮죠? 다음 자기장 보고 충분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안쪽에 들어와 있던 리얼 3팀 어, 리얼 3팀 역시 지금 나쁘지 않은 어,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자, 반면에, 우측에 있는, 지금, 한글이 2팀. 자, 라코님,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던 WXX님. 자, 우측에서 차고에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자, 뭐, 1라운드에 뭐, 괜찮습니다. 여기 뭐, 차도 많고, 펜망할 뭐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시멘트 팩토리에서 편안하게 파밍해서 들어오면 되겠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쪽은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서로 이쪽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XII 지금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XII가 어, 지금 컴님 혼자인거죠? 어. 차를 타고 가는데 자좀 말씀드리는 순간 싸우네요 이쪽 자원이 두명 다운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이팀 지금 중요한데요. 자, 원이 마무리하면서 지금 반대로 도우고 있는 모습이고. 자, 빼고 봅니다. 자, 뒤로 빼는 선택하고 있는 감팀. 여기서 물 죽으면 안 돼요, 감팀. 자 쿠마, 자 쿠마님이 다운시키면서 자한발더 맞출 수 있나요? 자,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이팀자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컴클렌이 1등을 지금 가미팀에 있기 때문에 자 한발 자 두발 아깝게 빗나갔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유설님이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여기서 싸울 필요는 없고 순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훌륭한 샷을 보여주고 있는 유설 자 유설 자 어마어마한 헤드샷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편안하게 살려갈 것 같습니다 XII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규설님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사격을 해봤던 공구이고 반면에 검 1클랜은 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자 그러나 이쪽에 지금 XII가 있어요 자 <웃음> 자, 순식간에 차로 치면서 들어왔던 검클랜 자. 자, 건클링과 XII! 저, 왕자가! 자, 그러나 지금 헤드님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게 들어오진 않고. 자, 피를 먹고 있는. 자 바깥쪽으로 나가서 살리는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자 프린스님 살리고 있고 자 헤드님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 감클랜 자 의외로 지키고 있던 XII 팀이 봉변을 맞았 봉변을 당했죠. 감밀팀에게 자 감밀팀 반대쪽으로 이동했고 자 반대편엔 지금 위쪽에서 <웃음> XII 아, 리얼 삼 팀이네요. 리얼 삼 팀이 감싸고 있는 모습 리얼 삼 팀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크게 리얼이 감싸고 있고 안쪽에서 감팀과 XII 있는데 쉽게 교전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크게 지켜보고 있는 리얼 3팀이 잘 판단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은 지금 한그릴 팀이 또지켜보고 있죠 플레이스네요 이 자리 자 다른 클랜들의 교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자, 아, 이렇게 되면 지금 XII 헤드님이 좀 조심히 운전해야 될, 움직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자기장은 안쪽이고. 야, 리얼삼팀 크게 돌아서 들어오죠. 블렌이 빠르게 정리해야 갈 길을 갈수 있겠죠. 다음 자기장은 충분히 안쪽으로 바뀔 것 같아요. 자 안쪽에 기다리고 있는 헤디 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른 장면이 있으면 다른 장면 보러 가죠 이쪽도 지금 한글이 팀 들어왔는데 자 위쪽에서 아직 지금 GL3팀이 있지만 어, 쏘지는 않는 모습이고 지켜만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쏘야 님이 크게 이동하고 있고.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쏘야. 아직까지 헝그리 팀은 들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죠? 이게 교전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왕자와 공주는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쪽, 지금 반대편에 GL 2팀 있어요. 자, GLE팀 지금 플랜이 자, 제리포가 쏩니다 자,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사격할 수 있고, 반면에 지금 왕자님은 지금 공주님 데리고 지금 잘 들어왔어요 그래도 자 보드가 됩니다 지금 자 왕자님 잘 나갈 수 있을런지 자 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나 자기장 2인이기 때문에 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자 사격을 선택하는 왕자님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분들 커플이면 매우 불편할 것 같은데 <웃음> 자 어쨌든 잘 살아서 뒤쪽에 나갑니다 말씀드린 순간 자 교전하는 헝그리 팀자 안쪽으로 들어오죠 자 뒤로 아무래도 잡힌 것 같습니다 g l 3팀의 루시퍼님 라인 빼다가 잡힌 것 같고 자 우리 레디님이 이제 선택할 헤디님이 선택할 시간이 왔어요.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자기장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헤드님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투클렌이 다 들어와야 되는 위치라서 자 GL3팀이 자리를 먼저 잡고 홍글이 이팀이 들어오는 구조죠 그러나 두클랜 모두 자기장 안쪽으로 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리얼클랜과 헝그릴팀 자 헝그릴팀 먼저 다운 자 안쪽에 아쿠아맨이 위쪽에 있어서 라인 자리는 더 좋아요 자 화염병 들고 있다가 마무리된 것 같고 자, 차분히 위로 올라가죠 자, 차분히 아쿠아맨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쿠아맨 위치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쪽을 한칸더 내려온 아쿠아맨 두 분이 서로 위치를 알고 있죠 아쿠아맨이 조금 더 고지되어서 어.. 조금 더 각도가 높죠 차분히 우측을 보고 있습니다. 자 크게 반대로 돌아오는 지금 XI3팀도 있어서 자 XI3팀이 이쪽 라인에 자리 잡나요? 자 조금 그래도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돌고 는 소프 자잘 돌았죠 비누? 자, 비는 연마가 치고 있고 자, 자 마무리하는 자, 수프님이 잘 돌아줬습니다 이거는 자, 반면에 리얼 이팀은 자, 양각으로 갇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푸시하고 있는 아쿠아맨 자 아쿠아맨이 푸시하고 반대로 훈니님이 다운 시켰습니다. 자 푸시하고 있는 듀엘클랜자 헝그리 팀이 잘 정리하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헝그리 1 팀이 지금 리얼클랜이죠. 리얼이 팀 정리하게 되면서 위치하게 됐고 <웃음> 우리 레디님은 지금. <웃음> 갈 길이 멀어요 자레드님갈 길이 멉니다 지금 XII 클랜의 미래를 지금 XII가 책임지고 있어요 자 크게 돌고 있는 판단 자 그러나 아래쪽은 지금 x i i 1팀이 있어서 어... 지금 헤드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GL 클랜과 XII 자, 안쪽까지 들어왔죠? 안쪽까지 들어온 XII와 자, GL크린인데 위치는 아직까지 XII 1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2번의 XII팀 자, 능선을 잘했고 있는 XII 자, 카구팔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투 자, 8배입니다 자 한발 맞췄죠 지금 모모님 지금 피 달았어요 모모님을 부르는 모모님 자 모모님 한발 맞았고 뒤로 가고 있고 가빠는 30% 이상 단것 같습니다 자 GL클랜도 지금 자리가 괜찮아요 오른쪽에 괜찮고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헝그리 내전 같죠 쇼프님을 사격하고 있고 위쪽에 있는 지금 헝그리팀을 보는 것 같아요 자헝그리팀은 크게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장을 들어와야 되는 헝그리팀이고자 말씀 드린 순간 푸쉬에 들어오는 GL 이팀 자 안쪽까지 과감하게 들어왔어요 자 지금 죽음은 도사리고 있는 건 위쪽에 있는 진님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죠? 자 아직 g 엘은 진님이 계신 걸 모르고 자, 진님은 사격각이 나왔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2층에 아직 아 서로 위치를 안것 같아요 이제 자 제가 들어왔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군님이 모모님을 다운시켰어요 자 우리 레디님은 우리 귀여운 레, 헤드님은 어,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나 차가 지금 부서졌기 때문에 자 다음 라인 힘, 힘겨워요. 자 오른쪽에 x i a 있고 왼쪽에 자 리얼 3팀 있기 때문에 두 클랜이 싸우는 거를 잘 보고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뒤로 쏘고 있는 피그 자, XIA, 지금, XIA도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리얼 3팀도 이동해야겠죠? 자, 그냥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쭉쭉 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자, 소야 위쪽엔 소야 님이 있어요. 자, 지금 불쌍맨 둘이 지금 누워있습니다. 소야 님이 있고. 자. 자 안쪽까지 들어간 리얼 리얼팀 잘 들어왔습니다 리얼 1팀 자 지금 많이 살아남았어요 자이 길로 가면은 총알인데요 자 아, 쏘지 않는 고, 공주 자 아, 이걸 쏘지 않았네요 자 이쪽도 난전이죠 3파전 구조입니다 자 GL2다운 자 GL1팀 여기서 자 하나 살려가고 자 지금 리얼삼팀이 잘 들어왔는데 양각 맞았죠 자 크게 돌고 있는 피그 자양각 맞았지만 피그가 자, 피그가 살리면서 자리 잡았어요. 자, 니님고님 자리 나쁘지, 않, 나쁩니다, 지금. 자, 지금 아래쪽에 GL 클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소프와 님고 자, 좋지 못했습니다 닝고님 자인고님과 두분 아웃되면서 GL클랜이 현재 살아남았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GL클랜 1팀의 2팀의 행보가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 레디 헤디님 여기까지 살아왔나요? 자 아, 헤디님 대단하.. 자 이쪽에 후니님도 지금 자잘 살아 들어왔고 자 아, 프린스 지금 왕차공주도 여기까지 잘 살아남았어요 지금 자 아, 드디어 숨어있던 진님이 사격을 하기 시작했고 자 우리 헤디님 한번 보죠 자 헤디 존버 자 안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쪽에 헝그리 팀자라코로스 다운 자 지금 자기장은 안쪽이라 괜찮습니다 자 헝그리 2팀이 지금 XI 3팀 정리하고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위쪽은 어, 라인업 2팀이 정리하게 됐고 자 헤디 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헤디님이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판단 좋아요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 지금 기적입니다 오, 어자자 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아, 살아남았고 자, 아, 이쪽은 또 자, 아, 지금 안쪽 상황이 자, 아,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 아, 위쪽, 왼쪽, 이쪽에 한글랜 잘 잡고 있고 자, 이쪽에 헝그리도 있기 때문에 자, 헤드님은 위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GL클랜 들어오는 위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살아 남았어서 자 헝그리가 GL클랜 자 다운 시기 헤드님이헤드님이잘 살아왔는데 자 실팀에게 다운되는 모습입니다 자 GL클랜 자기장 줄어요 자 지금 범버가 자 지금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자 다운됐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웃음> 왕자님도 지금 위험해요 아 그래도 한타임 살았던 왕자님 자, 공주님은 떠나신 것 같죠? 자, 여기까지 살아남은거 기적입니다 자, 안쪽까지 들어오는 자, <웃음> 금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라코님에게 자, 헝그리 팀 자, 지금 반대편에 있는 헝그리 1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두클랜이 위치 땡겨 싸우고 있고 3대3인 것 같죠? 자 자기장이 줄기 때문에 좀 서로 잘 봐야 돼요 자 먼저 다운시킨 헝글리팀자 이쪽 헝그리 싸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코일님의 위치가 중요하죠 자 자기장 줄어서 지금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될것인가 자 뒤쪽에 있는 지금 g l 팀자 연막사업이 어마어마한 연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안쪽으로 누가 더 벌틸런지 자 이거는 자자 이거 승자가 자 승자는 헝그리 1팀 <웃음> 자 헝그리 1팀이 승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 재밌었죠 여러분들? 어, 연막싸움 자 무려 14킬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 1등 집계를 해봐야 우리가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라운드까지 정말 알수 없는 한판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집계를 우리, 강자님이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어, 달라질 것 같고. 자, 여러분, 어쨌든, 어, 오늘도 이 늦은 밤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11시 20분이네요. 제가 영상은 모두, 이번 거는 편집을 좀할 거라서,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